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enfj 유형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enfj와 다른 유형과의 관계 이야기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ENFP와의 관계를 볼게요. ENFJ와 ENFP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른 유형, 특히 F 유형 전체의 관계도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두 유형은 다른 유형들을 섞어놓은 듯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ENFP는 주로 FP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인데 가끔씩 i n f p 와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ENFJ도 비슷합니다. 보통 은 f j 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어떨 땐 INFJ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EN 유 n 유형이라서 그래요. e n 유형들은 쌍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명히 외향형이긴 한데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e s 유형 못지않게 외향적으로 보이곤 하는데 가끔씩은 i n 유형으로 보일 만큼 혼자서 꽤 오랫동안 지내곤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16가지 유형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시야가 넓은 유형이 ENFP가 아닐까 하는데요. 여기서 시야가 넓다는 건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5만가지의 관심을 갖 근데 정리는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ENFP 유형 설명할 때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집에 물건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걸 정리하기도 전에 새로운 물건을 또 가져오는 식이라고 그래서 ENFP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ENFJ는 ENFP만큼은 아니지만 시야가 꽤 넓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ENFP보다는 훨씬 더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ENFP와 ENFJ가 가깝게 지낸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ENFP는 ENFJ를 통해 뭔가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수있고요 ENFJ는 e n f p 를 보면서 자기가 잘 몰랐던 새로운 걸 알게 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수 있어요. 끝자리만 다른 유형들은 서로 닮아가는게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ENFP와 ENFJ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 이두 유형은 이 비슷한 면이 꽤 많아요. 이전에 f p 유형들의 공감능력에 대해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외향형은 속도, 내향형은 깊이의 강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ESFP는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순식간에 읽어내는 면이 있고 INFP는 한 사람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면이 있다고 했어요. ENFP는 평상시엔 ESFP랑 비슷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느낌을 금방 알아채곤 해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은 INFP처럼 누군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아주 쌍방향이란 얘기입니다. e NFJ도 이런게 있습니다. 공감능력의 작동방식이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이 사람은 FP 유형이 아니라 FJ 유형이잖아요. F B 유형은 타인과 공감하면서도 자유분방한 타입이에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고요. 근데 FJ 유형들은 상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로 딱 갈라지는 타입이거든요. 선악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거고요. 다른 말로 호불호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FJ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만 결국 그걸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 참. 좋은 분이구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이 타인에 대해 적용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되고요 사람뿐 아니라 집단 회사나 국가 이런데 적용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에 대해서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좋다 그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둘중 하나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ENFJ는 그런 FJ 중에서도 쌍방향 유형입니다. 그래서 ESFJ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INFJ처럼 한 사람의 내면에서 선과 악을 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과 공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기도 하면서도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INFJ는 교사같은 직업과 잘 맞는다고 할수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을 잘 챙겨야 하고 그러면 학급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잘 맞습니다. 목사님은 상담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ENFJ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유형은 ESFJ라고 보는데요. 사실 융의 8가지 심리 유형으로 보면 같은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감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공감을 잘하고 타인을 잘 챙기죠. 차이점이 있다면 FJ는 타인에게 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반해 FJ는 정신적인 도움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둘 사이의 관계는 나쁠 이유가 없죠? 괜찮습니다. 같은 ENFJ끼리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INFJ와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도 좋다고 봅니다. ENFJ는 INFJ 같은 면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잘하지만 1대1의 관계도 익숙해요. 깊은 대화, 진지한 대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실 f j 와 다른 면중 하나가 이런 면이기도 해요. ESFJ는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는 대화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컨대 인생의 의미라든가 궁극적 진리 라든가 이런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s 유형들이 원래 그렇죠. 뜬구름 잡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ENFJ와 ISFJ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둘다 대표적인 착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허물없이 친해지는 건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왜냐면 둘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엠프제도 그렇고 이프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와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갈등을 겪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ISFJ 같은 경우 속 시끄러울 때는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보죠 ISFJ는 그냥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엠프제도 비슷한데 이프제에 비하면 좀 유연한 편이라고 봅니다 ENFJ 중에는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유형이 ENFJ가 아닐까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일단 FJ가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FJ들은 기본적으로 일찍 철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ENFJ는 FJ 중에서도 넓은 세계와 깊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윤리 이런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깊이 고민해서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일종의 양심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ENFJ를 보고 괜히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바로 이런 면 때문에. ENFJ는 겉으로 보이는 성숙한 모습 이면에 어떤 아이 같은 면이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ENFP는 반대라고 했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이 같다고 했어요. 근데 좀더 알게 되면 이 사람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네 같은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이면에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상보성에 올리라고 하는데요. 용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엔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볼게요. 이 사람들 둘다 NF그룹에 속하는 유형들이죠? NF그룹은 이상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 NFJ는 이 이상주의자로서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NF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른 한 측면은 EJU형이라는 거죠. 심지어 조직 친화적인 면도 있고요. 워커홀릭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엠프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일 자체보다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엠프제는 동료간의 유대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일하는 목적에도 인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적이 바로 엠프제 이상. 이엠프제가 꿈꾸는 세상과 관련이 있어요. 엠프들은 자신을 아주 큰 커뮤니티에 속했다고 여기곤 한다고 했죠. 그 커뮤니티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나 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인류가 될 수도 있고요. 생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NFJ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방향에 자신의 목소리를 기꺼이 높여가면서 그게 어떤 목소리예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자. 이런거죠. 이게 바로 ENFJ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인류애라는 겁니다. 왜 이런게 가슴을 울릴까요? 혼자가 아니라서 그런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공감이죠. ENFJ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b t s 의 진심이 담긴 노래에 전세계 수많은 아미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건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거죠. 현실의 세상은 언제나 냉혹한 면이 있고요. 고통받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ENFJ 같은 사람이 있기에 그런 꿈을 꾸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나마 세상이 좋아진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ENFJ가 하려는 일은 일종의 시지푸스의 신화 같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봤자 소용없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아니고요 지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러다가 진짜로 지친 enfj 도 많거든요 이분들은 더 이상 enfj 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으려면 enfj 는 자기 안의 아이를 돌아봐야 해요 enfj 가 지쳤다면 아마도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얘기하는 아이라는 게 뭐냐면요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남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감정. 아이는 어른보다 감정표현이 어때요? 훨씬 솔직하죠? 아이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웁니다. 하지만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ENFJ는 어른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기 감정을 참듯이 어쩌면 ENFJ 역시 타인들의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힘들다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아이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ENFJ가 언제나 타인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듯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번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INFJ로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